네, 안녕하세요. 보워포인트조정입니다 어, 이번 시간에는 랩눅스라는 리눅스 배포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랩눅스는 리눅스 기반의 그 툴킷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성 코드 분석을 위한 리눅스 배포판이고요. 어, 예전에 제가 유튜브로 잠깐 소개한 적은 있었습니다.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새로운 버전이 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오랜만입니다. 어, 이랩눅스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리눅스 기반의 이제 배포판이에요. 여러분들 뭐 칼리리눅스 같은 경우들, 뭐 이런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 있죠. 예, 그거 거의 동일합니다. 근데 이것은 어, 이제 악성 코드, 리버스 엔지니어를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. 그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오픈 소스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리눅스 기반에서 이게 윈도우즈 파일이라도 윈도우즈 파일이라도 어떤 그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뭔가 자동화를 한다거나 굉장히 콘솔 기반으로 빠르게 분석하기 위한다면은 이랩눅스를 어, 추천을 합니다. 어, 리눅스 기반의 악성 코드 분석 툴킷은 이게 대표적이고요.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반의 악성 코드도 배포판이 있습니다. 어, 이거 파이어와이 그 파이어아이에서 배포하고 있는 이 프레임 VM이라는 요 도구인데. 요것은 이미지를 배포하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가상 윈도우즈에다가 이것을 설치하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설치하는 그런 스크립트 형태예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어 현재 버전 2.3으로 요것도 업데이트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랩눅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기반으로 뭔가 이제 자동화나 좀더 빠른 오픈소스 도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바로 요거를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 요 안에 있는 그 도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요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뒤에서 좀그 어 도구들을 하나씩 좀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입니다. 공식 페이지요. 이 페이지에 접근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가시면은 이제 VM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새로운 버전은 지금 어 이제 막어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o v 파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요이 박스, 박스라는 박스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약한 5기가 정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임포트 하시고 어, 하시면약한 적어도 한 15기가에서 20기가 정도의 용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가상 환경으로 가져오시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다큐멘테이션 사이트가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좀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이제 정적이나 이제 동적 분석, 메모리 분석 아니면은 이제 네트워크 포렌지 분석 같은 경우나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분석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큐멘트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형식들이 있죠. 거기에 맞게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정적 분석 간단한 기초 분석일 것 같아요. 이것을 그 클릭하시면은. 이렇게 PE 파일 같은 거나 ELF 파일. 그러니까, 리눅스 기반인의 악스,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가지고, 뭐, 리눅스 악성 코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,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. 그리고, 어, 배포되는 악성 코드들이 거의 다 윈도우즈 기반입니다. 어, 리눅스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IoT 기반이나 여러 가지 리눅스 형태의 악성 코드나 맥 OS 기반의 악성 코드가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,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그런 악성 코드는 거의 다 윈도우즈 기반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P 파일 이쪽을 카테고리 또 클릭하시면요. 또이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. 다 하나 하나씩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사용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또 라이센스들이 어, 있기 때문에 그것 은 지켜주시면 된 거고요. 거의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, 파이썬으로 또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시면 뭐 PE 프레임 같은거나 PE 파일, 뭐다 PE 프로그램, 우리가 윈도우즈 어 구조들, 파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PE 포맷에 구조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고요. 그다음에 클레임 AV 같은 경우, 우리가 악성 그 백신이죠? 어떻게 보면 백신 분석 같은 경우도 여기에 어다 들어가 있다, 보시면 되고요. ELF 파일 같은 경우도 클릭하시면은 e l f 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별로 없죠. 예, 여기는 없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분석 어, 이쪽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메모리 분석 하면은 딱 떠오른 것이 이제 볼라틸리티죠 그래서 볼라틸리티 프레임워크하고 3점대 어,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메모리 분석하는 것도 요즘 많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에서 또 이렇게 어, 스트링 정보들 중요한 스트링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,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요즘 최근에 어, 이제 문서양 악성 코드들이 많이 또 배포되고 있거든요 말이 좀 꼬이네요 자 그래서 P, pdf 파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 어,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, 이것은 정말로 오랜만에 배포가 됐는데 음, 이전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에 있는 것들은 어 지금은 좀 버전에 좀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나 기능적으로 제한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 이슈에 맞게 좀 많은 도구들이 여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악성코드 분석을 쪽으로 가시거나 침해대응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배포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만약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이나 그쪽, 기, 그쪽 그 운영체제에서 악성코드 분석 환경을 구성하고 싶다면, 플랜 VM (FireEye에서 제공하는) 요 스크립트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.